라면에 대게 다리 넣고 진하게 끓여서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다. 내 턱걸이 자세를 보고 주변에서 팔로 잡아당기지 말고 등으로 해라 견갑골을 내려라 뭐 많은 말을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가슴 피고 잡아당긴다 괜찮지 않나? 하나만 더세개 해봐 해봐 해봐 올려 안되면. 니네 표정이 왜그런데 조금 짜증난것 같은데 힘들어 나니 네 운동 시키려고 하는거다 니좀 화난거 같아 보인다